어떤 법문을 하려고 할 때, 내 지금껏 여러분 앞에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100여 편 이상의 법문을 했는데, 어떤 자료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면서 법문을 하거나 어떤 경제를 펼쳐놓고 법문을 하거나 또는 기타 등등 누가 했는 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읽어주기나 그걸 토대로 법문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지 그런데도 끝없이 법문이 지금 나오죠 이렇게 근데 법문 내용이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한들까지 같은 맥락은 같은 맥락이야 등신을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 하나를 꽂히는데 보면 마음이 갖다 다꽂혀 그리고 그 마음을 게, 마음을 닦는과정에있서이 안이 꼭 따라붙고, 그 이안 이 뒤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게또산소 따라붙고, 세포 따라붙고, 예? 네? 그러니까 매 본문 때마다 나오는 용어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산소 얘기 나오고 세포 얘기 나오고 이안 얘기 나오고 마음 얘기 나오고 딱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요요네 가지를 가지고 막 요리 써먹었다 저리 써먹었다 뭐 돌려서 묶고 응? 거꾸로 도써 먹고 막 써먹는 거야. 지금 내가 근데 결국은 그네 가지 속에 네 가지만 가지고 전부 얘기하는 거야. 이 우리의 인생, 이 생, 생명체가 살아가는 그 원리도 거기에서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얘지만 하는 거야. 생로병사의 모든 것이 고, 고기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고서는 법문이 될 수가 없지. 수천년 내려온 모든 법사들이, 부처님들이 그 법문 내용을 보면 모두 그게 마음에 갖다 꽂히잖아. 나 역시 결국 마음에 갖다 꽂히잖아. 다른 게 있다면 이제 과학적인 것을 어,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것뿐 결국은 모두 의식이야.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고통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수명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수 있을까? 응? 어? 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수 있을까? 아, 요거 요거야 지금 응? 요걸 가지고 계속 내가 지금 굴려가면서 법문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화되어 있는 정보에 따라서 나의 법문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각각. 100여 편이 넘는 모든 법문을 딱 털어놓고, 펼쳐놓고, 조목조목조목 이렇게 조목조목조목 수합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 몸 이한시켜라, 몸을 이한시켜자 하는 것은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기 위함이다. 응? 기대시켜보면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세포가 원하기 때문이다. 세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충족시켜주면 의식이 고요해진다. 세포가 병 들어가는 원인도 결국 풍족한 산소를 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수명이 짧은 것도 세포, 산소한, 세포한테 산소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해서 수명이 짧은 것이다 이거잖아 핵심이지 여기서 내가 안 벗어났어 그러니까 오늘 내 본문 듣고 동영상볼 때마다 산소 얘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경직된 몸을 이완시키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세포한테, 음? 세포가 원하는 게 뭐냐고 하는 얘기가 질문이, 법문이 얼마나 나오는지, 널 구하는 원인이 어디 있냐고 자꾸 내가 몇 번이나 말하는지, 병변 원인이 무엇이 어디에 있느냐고 법문하는 내용이 몇번에나오는지 한번 훑어봐봐. 훑어보면, 분석해보면 딱그 속에 다 들어있어. 수백 편의 법문을 해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수천 번 내가 법문을 한다 해도 결국 거기에 들어와 있어. 왜 그럴까? 이생명체들은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우주와의 자연을 자연적인 조화를 깨버렸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이 만들어진 거거든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어떻게 맞춰주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산다고 이 자연이 만들어준 우주가 만들어준이 물리적인 토대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균형이 깨지게 되어있고 그 균형이 깨지면 결국 고통받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야, 세포야 또한 인간의 세포가 고통받으면 결국 더 나아가 우주 전체가 고통받는 거야 이 우주 공간이 아프다 소리를 안 한다고 여러분이 인간들이 못 느낀다고 우주는 지금 안 아파하나?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아프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우주가. 하고 있지.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 지금 우주가 어떻게 되 돌아간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우, 이 대자연의 우주가 평화로 우려면 먼저, 거의 앞서 인간이 먼저 의식이 평화로 워야 돼. 인간이 평화로 우려면 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 내가 이제 범위를 우주를 잡았다니 우주 큰 우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그러니까 우주를 평화롭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인간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평화로우면 우주가 평화롭다 그렇다면 인간이 평화로우려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면 우주와 자연과의 조화는 어떻게 맞추는 것이 조화로운가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중성들이 모르다 보니까 그 조화가 깨져버렸다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 어떤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조화로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무 생명체와 우주가 주어진 이 토대 위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이 조화일까? 조화로운 것일까? 이거 깨달음내는 거. 이거 깨달음이야. 결국, 어, 예전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그 깨달음 그 속에 모두 우주의 조화가 들어있어, 거기. 자연과의 조화로움이 들어있는 거야. 나 또한 그 자연과의 조화로운게 살아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내 몸과 나의 의식을 가지고 수용을 해보니까 이게 모두 자연과의 조화에서부터 깨졌기 때문에 이런 병이 왔구나 이런 의식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수명이 짧은 것이었구나 어? 이렇게 각종 의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구나 하고 지금 그것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야 크게 보면 근데 여기에 마음이란 얘기도 세포에, 세포에 관한 얘기도 또는 물질에 관한 얘기도 산소에 관한 얘기도 모두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맞춰가라는 뜻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보자 이 아침부터 보자 세포가 싱싱하게 오래 살려면 세포한테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딱 물으면 여러분은 단박에 산소입니다 양질에 오염되지 않는 양질의 음식과 오염되지 않는 양질의 산소를 원합니다 세포는 그러면 양질의 산, 양질의 음식을 넣어주려면 양질의 음식은 어디에 있나 이 지구 안에 있잖아 땅이라는 곳에서 응? 태양과 별과 비바람을 머음고 자라는 초본 속에 들어있는데 그 초본을 오염되지 않게 잘 길러서 비로도 주지 말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요새 뭐 유기농법 많이 하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먹거리를 길러서 그것을 독초럼 갈아내고 독이 없는 것들만 잘 법제를 해서 만들어서 먹어주고, 그 음식들이 응? 화학작용을 위해서 소화를 시키려면 반드시 산, 양질의 산소가 필요하니, 맑은 공기를 마셔줘서, 그 물질과 그 음식과 산소가 만나서, 만나서 화학불의작용을 일으켜서, 그것을 세포한테 갖다주면 세포는 그것을 먹고 끝없이 자기 기능을 다하면서 음? 계속적으로 분위를 일으켜서 수명을 이어가는 것 이게 좋잖아 이거 좋아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요거하라고 지금 일러주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은 그 조화를 깨버렸잖아 첫째, 음식 양질의 음식을 만드는 데서부터 질적인 양쪽으로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거기에 초본들이 먹어서는 안될 것들을 미겼어 결국 그거 인간이 먹은 것이야 그래서 양질의 음식을 못 먹게 됐고 또 음식보다 더 중요한 산소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인간들은 무지해서 이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마시는 데 있어서 그 마시는 방법을 잃어버렸다 수천 년 전에는 이 대기권의 산소 포화도가 높을 때는 그나마 세포들이 양질의 그 많은 양을 산소를 먹고, 먹었기 때문에 수명이 그래도 길었다 그런데 이게 오존청 때문에 우주의 조화를 깨는 바람에 그깬 것도 모두 인간이 깬 거야 깨는 바람에 산소의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렇게 부족 포화도가 작은 상태에서 생명체가 이어가려면 더 많은 산 공기 양을 빨아들여야만 했다 그건 물리적인 현상이잖아. 우주 공간이 공기 속에 산소 포화도가 30%일 때 하고, 20%일 때 하고, 어? 응? 자, 이 대기 압력 속에, 1013헥토파스카라는이 압력 속에 들어있는 산소가 수천 년 전에는 30%였다. 근데 지금은 20%다. 그럼 우리의 몸은 인체는 3 0대 진화가 됐을까요 20%대부터 진화가 됐을까요 어느, 어느 시대에 진화가 되어왔겠노 당연히 30%대 그 고농도의 산소였을때 우리는 생명체들이 태어나서 서에서 진화되어왔단 말이야 그럼 적용이 어디에 되어 있겠노 30%대에 되어 있는 거야 양질의 산소에 우리는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얘들이 필요한 산소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작용을 해야 했을까? 불보듯이 뻔하지. 공기 속에 들어있는 20%를 30%로 맞추려면 더 많은 양의 산,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은 방향 물리형 현상 아닌가? 이것을 더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몸무통은 어떻게 해도 더 확정 더더 어? 더 넓혔다 좁았다를 해주 반복해줘야 되고 횟수도 더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세포한테 필요한 공기 산소 양이 빨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내가 너무 이거 수행자가 과학적으로 너무 들어갔나? 아니야 이게 우리 인체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걸 사람들은 무지라고 하는 거야. 그냥 숨만 쉬면 다 되는 줄 알고. 이 생각지도 못한 이 산소 우주, 이숨 속에 인간의 모든 것이 그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얘기를 나만 했나? 2600년 전에 히타르트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산소 마시라고 그때는 산소 연결을 했겠나? 산소가 20% 들어있는지, 30% 들어있는지, 제가 우리가 봤던 영북산에 에? 그게 뭐 25% 있는지, 30% 있는지, 그 양반 측정해 봤나? 공기 속에 몇 프로 산소 있는지, 그 양반 그때 알았겠나? 압력이 얼마까 받고 있는지 알았겠느냐? 말이다. 몰랐는데, 왜그 양반은... 아들한테까지 호흡해라, 호흡해라, 호흡해라 했겠나. 모든 제자들한테 고요히 앉아서 자세를 고추 세우고 마음을 정립한 다음, 곧꼭 마음이 나와잉. 지금도 같으면 자세 비틀어지지 않게 바로 잡고, 의식이 소나 말새끼 뛰듯이 뛰지 말고, 고요히 의식을, 응?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호흡을 깊게 하라. 자,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매일 아침마다 밴드에 올리는 글이 깊은 호흡 하세요, 깊은 호흡 하세요, 그러지. 이 얘기를 2600년 전에 했다는 얘기야. 대성자인 석가모니가. 그 양반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응? 어? 지나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나? 주님, 최초 주문 변서에서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지도 하면서도 늘 호흡 가르쳤잖아. 자식 오래 잡아라. 허리 펴라. 마음을 고요히 해라. 이 세상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은 모두 허무한 것이니 더듬는 것이다.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인연 따라가지 말고, 미래 생각도 하지 말고, 과거도 되돌아보지 말고, 오직 마음을 편안히 하고, 호흡을 깊게 들으셨다, 천천히 내쉬거라. 그렇게 하다보면, 응? 어? 크게 이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 이거, 이게 핵심이다, 잉? 초기 경제는 이게 다 핵심이야. 근데 요 말들은 어떻게 뒤로 싹 빼버리고, 그, 그, 그런 구술들은 빼버리고, 그 마음이란 얘기만 쫙 날려. 응? 그런 마음이라는 얘기들만 결국 그 마음이라는 것이 몸에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마음을 없애는 원리에 대한 설명은 지도방법은 싹 빼버리고 완성했을 때의 마음은 어떤 것이니까 너들 이게 이렇게 되려고 했던 이렇게 마음을 먹어라 경제 내용은 그거지 완성된 수행자가 도를 일원 수행자가 나타나는 의식에 대한 것을 나열해놓은 거잖아. 이럴 때면 나, 여러분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늘 내가 뭐라고 본문하노 이 아시람은 내 것이 아니다. 응? <웃음> 어? 나는 물질을 벗어, 벗어났다. 이 물질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물질에 얽매이지 마라. 이 얘기는 내늘 했지.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호흡해라, 이안해라, 뭐 산소 마셔라, 뭐 중력이 안지에 들어가라, 뭐 해라 이런 말은 다 빼버리고 이, 이 얘기만 할래? 물질에 관한 얘기만 할래? 그런 거 아니, 이제 경전을 잘, 얼마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경전은 수행에 관한 기법들은 다 뒤로 빼놓고 완성된 자의 의식에 대한 얘기만 한 거야. 완성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 대한 것만 설명을 했더니 그것도 석가모니가 다 해줬겠지. 해줬더니 그 몇백년 뒤에 흘른 뒤에 그후학들이 응? 수행에 대한 기법은 쏙다 빼버리고 잃어버리고 그건 잊리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잃어버리게끔 되어 있어 뭐 그럴까? 이 깨달음이 그대로 전수되지 않는 한 내가 여러분한테 딱 심었더니 호흡의 원리를 듣게 해가지고 제대로 수행을 했고 세포의 변화 이 압력의 변화, 보과풍화뭐 모든 변화를 딱 여러분이 체득을 했어. 그러고서 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물질을 뭘 먹어야 되고 음식을 뭘 먹어야 되고 이런 건다 알았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도를 읽었는데 마음이 고요, 고여워, 옷이 고요해졌어. 그런 삶을 살았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후학들을 길를때 반드시 내가 여러분한테 일러준 대로 그대로 지도하게끔 되어있어 마음이 여기 먼저 안 해. 이렇게 이렇게 수행해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그렇겠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제대로 수행을 지도를 받지 못한 옆에서 지켜보다가 아, 저 사람은 늘 수행에 관한 호흡에 대한 얘기 수행에 관한 얘기는 빼먹어 버리고 여러분이 어쩌다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할때 그걸 다 기다려 들었다 녹음해 놨다가 그 다음 다음에 다음, 다음, 다음 내려가서 그 마음이냐,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녹음 틀어놓고 글 적으면 어찌 될까? 참, 이거 뭐 기,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구조이게 연결된 데들가는구조이라는 것은 그렇게 건너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마음 가지고 마음에 대한 공부만 하면 결국 세포 하나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비수행자보다 더 일찍 죽는 거야. 더 고통스럽게. 그래서 수행은 자신과의 대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 조화를 이루려면 먼저 음 조화가 깨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수행자가 다시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의 세포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또는 그 완성된 조화를 이룬 사람의 의식 이것을 다 깨달은 자한테 그대로 받아들여서 배워서 여러분도 행해야 돼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자요 조화스러운 것을 모두 다 뒤로 미루고 버리고 새로운 조화로움 속에 살아야 돼 그러려면, 부득불, 한 호흡, 한 호흡 하는 것부터 새롭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수행의 기법인데, 음, 많은 수행자들이 이 조, 어떻게 해야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것, 방법을 몰랐다는 거야. 소위 말해, 그것을 깨달은 자가 없었다는 거야. 이 조화로움은 과학조차도 알아내지 못한다는 거야 인간과 자인과의 조화 이제 지금은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어느 정도는 다 밝혀져 가고 있지 결국 인간과 자인과의 조화로움을 이뤄야만 이 도를 이룰 수 있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는 최초 석가문니 입에서 나온 거잖아 2600년 전에. 그 양반이 호흡을 통해서 그런 자유로움을 얻었다는 것을, 평화를 얻었다는 것을 천명을 했다. 물론 동영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공식적으로 한 거잖아. 근데 그것이 호흡이라 이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 탄순히 호흡하라고 했다, 호흡이라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만큼 세월이 흘러서 과학이 발전됐으면, 왜 호흡을 하라고 했을까? 하고 들어갔어야지. 나 역시 수행 기틀을 하늘을 기다리다가 탁 전환을 시키는 시발점이 안반수의경을 보면서야. 아나빠라사티. 안반수의경을, 부처님 호흡법을, 그게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부처님 호흡법, 부다의 호흡법이야. 부다의 호흡법 1편, 2편으로 되어 있어 그니까 그 책을 들고 읽으면서 부처님 호흡법이 수행법이니까 이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딱 굳히게 됐지 모든 것은 다 수행제층들 뒤로 물리고 그두 두 권을 붙들고 앉아서 이틀만에 다 탐독을 했다 그리고 는그 호흡법에 대한 뭐 상세한 건 다 깊이 알지 못함, 못하면서 하라 했으니까 앉아서 호흡을 하고 앉아있다. 그 호흡 모르고 들어갔다가 결국 죽음 고비까지 가잖아. 나 같은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호흡을 가내라, 술을 시하라뭐 이런 것들만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 하다가 하면 낭들에서떨어 죽었잖아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호흡의 원리를 제대로 모른 채 무차별적으로 들어가다가 지도자 없이 들어가다가 그 꼬라지를 그 죽음과 맞아뜨리는데 그 과정을 겹쳐서 지금 내가 이까지 온 거란 말이야 대변화를 일으켰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저 나도 일으켜서 깨달아도 해놓고 마음이 대해지만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수영 나같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호흡이 원리는 호흡은 왜 이렇게 인간을 만드는 것일까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과학적으로 접근에 들어갔던 거야 접근에 들어가다 보니까 호흡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지? 아폐 폐는 근육이 없는데 아 흉부 흉부가 버려졌다 오므렸다 하면서 산소가 들어왔다 나가는구나 그 원리는 뭐지? 이렇게 찾아들어요. 이제 과학들이 다 밝혀놨으니까 그 정도는 어? 압력의 편차 어, 맞구나. 짜니까 안에 압력 높으니까 밭으로 내품고 벌리니까 응? 바깥에 높은 압력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씩 둘씩 둘 깨달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얘를 벌리기 위해서는 흉으로 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여기가 굳어있네. 이걸 먼저 열어야 되는구나. 이걸 열기 위해서는 이 밑에 신경이 다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내 신경이 다 죽었는데. 응? 얘를 살리려면 어째야 될까? 이걸 살려보니까, 어, 여기서도 꿈을 또 죽을, 꿈을 또 여기도 꿈을 또 아, 이걸 이사람이단전용이라고 했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알아서 지금 나중에 어디까지? 이제는 뭐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지 텔레미어까지 텔레모라아지까지 깊숙이 들어와 버렸잖아 세포의 분열까지 아니 그렇게 알아서 갈 수밖에 없어 인체의 근원이니까 이 조화의 근원이니까 아 세포들이 수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길어지는구나 딱 정해진 수명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사람마다 각각 수명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세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일찍 병이 병들어 죽고 오랫동안 병 없이 살수 있는 것이구나. 아 의식은 그럼 이렇게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있던 의식이 요거 풀어지니까 아 의식이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이라는 것도 아 이게 그럼 결국 마음이라는 의식이 만들어진 것도 이 과학적인 이론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었구나. 이 불교가 정말 과학이구나 우리 인체는 이렇게 조화롭게 살 수, 살도록 되어 있구나 이 우주와의 조화를 깨지니까 응? 들어 마셔야 될 공기를 제대로 못 마시니까 세포가 이렇게까지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고 병들어가는 것이었구나 이야 이거 어찌하면 좋겠노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일러줘도 각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염과 자기가 배운 것이 맞다는 고정관념을딱 묶여서 한 발자국도 내법문을 마음물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어제 아래 내 법문이었던 초등학생 밖에, 시밖에 자라지 못한 애를 저 위에 선보있는 것을 끄집어내라 그거 왜그못꺼집어내냐고 내가 재촉질하면안 되겠구나. 다들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중생들을 내말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해출해 때린다고 또말 알아듣겠나? 아이고야. 이거 부처님도 못한 거를 내가 하려고 했구나. 놓자. 하고 놓는 거야. 어차피 이 지구촌의 73인구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게, 죽어가고 있는 거를. 그걸 어떻게 한번 해, 오래 살아보려고, 응? 어? 호르몬 좀더 나오게 만들어 보려고. 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오만 과학이 저렇게 지금 발부둥을 치고 있구나. 나는 여기 와 있는데 무슨 장기를 만들어 가지고 뿌리들 하느니뭘 장기를 자기 세포들 가지고 배양을 시킨다는 동 심장 만들고 간 만들고 다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떠나놓고 요거 수명 다 내면 컴퓨터가 탁말아준다 주인님 간 수명이 다 됐습니다. 간 바꿔 주세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만든 간탁 빼고, 바깥 끼고, 이러면 또 상수명이 오라 가고, 조금 있으면, 심장, 세포의 기능이 다 됐습니다. 수명이 다 됐는데, 세, 심장 바꿔주세요. 그럼 심장 빼가지고 또 바꾸고, 이거 뚜껑 열었다가 닫았다가 수시로 한다되? 앞으로? 이렇게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또 복체로 시키고, 복, 복살기에 복사하듯이. 응? 음? 나와 똑같은 사람은 나 세포 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탁 해놓고, 이게 절광이란다. 내 대신 네가더 오래 살아라 하고. 이런 세상.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요새 컴퓨터 이제, 로보트, 그 인간이야. 똑같아. 그리니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제 또뭘 걱정하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로보 로보트 때문에 사람이 죽겠 다칠 것 같은 생각이 탁 하는 거죠 위기상을 느낀 거야. 이렇게 이 색덩어리를, 이거를 정말 인간과 똑같이 감정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이 로봇에 의해서 사람이 죽겠구나 생각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야, 그렇게까지 놔두면 인간 손으로 만드는 로봇가 로봇한테 인간이 죽겠구나 생각을 해서 마지막 뭘 연구하느냐면 인간을 해치려는 의식이 일어날 때, 그, 전원의 스위치가 딱, 프로그램이 작동해가지고, 동작을 멈춰버리는, 그 개발한다나. 모든 기능은 다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의식에서 사람을, 대상을 해치려고 하는 의식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 순간, 모든 기계가 작동을 중지시키는 시스템을 만든다네? 야, 그건 머리 좋지, 그지? 그래서 지지 다치기 싫어서. 인간이 지금 그렇게까지 와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걸 맞는 각자가 되려면 이런 시대에 각자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노? 그 깨달음 깊이가 어떨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나? 아직도 이름이나 경력 부서에 들어간 저가 그거 외우는 각자가 시대 즉 각자가 맞, 맞을 거라고 생각하나 어차피 몸과 의식에서 벌어지는 깨달음이라면 과학시대를 뛰어넘는 각자가 깨달은 자가 돼야 되지 걸줄이나 외우는 각자가 되었으면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노? 이 과학시대에 돈만 있으면 뭐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체를 깨달아 보니까 과학을 뛰어넘더라는 거야 과학을 뛰어넘는 깨달음이 이 안에서 벌어지더라는 거야 알아지더라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것이 이 안에 다 있더라는 거다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 여 이런 걸 말하는 거다 나, 나 역시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이거 만들지 않고는 이런 법은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연과의 조화 자연은 어떻게 생겼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답은 여기야 자애는, 지금 자애는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내가 얘기 안 해줘도 다 알겠지? 자애는 어떻게 생겼는가? 저 위에 뭐 생겼는지 그거 다 숫자가 몇 개인지 그거 알 필요 없어. 응? 어? 그거 몰라도 우리 다살수 있는 거니까. 달라라, 별라라, 은하수가 몇 개고, 뭐 행성이 몇 개고, 뭐, 1초에 몇번그 돌아가고, 이거, 조도가 어떻고, 강도가 어떻고, 뭐, 이거 할, 이거 할 생각 하지 마. 그런 거 몰라도 돼. 생명체가, 여러분이 생명체잖아요. 생명체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세포들이 생명, 생명이 생명이.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가 요거 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아 우리 생명체는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가 이 생명체 우리의 세포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양질의 음식과 풍족한 산소 아 요까지 다알잖아지 그럼 요 산소를 그중에 음식보다 산소를 어떻게 넣어주는 것이 세포한테, 세포가 건강해지는 것일까? 요거 아는 거. 요거 알려면 이제, 아, 압력 알아야 되겠지? 압력. 아, 요 속에 산소가 들어있구나. 공기 속에. 요거를 그러면 어디로 타고 들어오지? 요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이, 이, 이 산소가 들어있는 이 공기가 어디로 들어오지? 여기로 들어가잖아. 돌아서 어디로 가지? 어, 폐로 가는구나. 그면이 공기를 양껏 빨아들이려면 얘는 몸을 어떻게 작용을 해줘야 되지? 오, 넓히 벌렸다 오므렸다 해줘야 되구나 얘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려고 하니까 얘가 굳으면 될까 안 될까? 아! 굳으면 안 되는구나 이안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안을 해주려고 하니까 기 여러분들 벌써 이게 다 굳어가지고 세포가 덜 있게 된제 모세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피가 통과를 못해 그래서 릴렉스하려고 하는데 릴렉스가 안돼안되니까 이제 이완을 해, 해줘야 되잖아 이안을 해서 신경이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뭉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풀어주려고 하니까 안 풀린단 말이야 풀어놔야 그다음 피가 들어가지고 세포를 재생시키지 분열을 일으키지. 그 작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단순하지?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를 양껏 빨아당겼다가 내 푹도 할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수행의 핵심이야. 그러려니까 먼저 굳어있는 몸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안이 될까? 이거, 이거, 이거 이따 누구 확인하고, 그 이안하는 방법을 내가 조목, 조목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 동영상을 찾아서, 이걸 막, 매 동영상마다 이해하는 방법이 내가 설명 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서 숙지하시고, 또더 깊게 공부를 하려면, 이곳에 스승이 있는 곳에, 지도자 있는 곳에 찾아들어야지 응? 찾아와서 점검을 받고, 지도를 받고, 줄탁을 받고, 그래서 한발한발 한발 올라가야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앉아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렇게 논정을 벌리면 어느 천년의 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러니까 더 깊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곳에 직접 나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마칩니다.